패션위크 이번에 얼킨쇼에 저희가 이렇게 모델로 서게 됐습니다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쇼까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저와 한세를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처음 오는 패션위크 이렇게 런웨이인데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같이 파이팅 해볼까요? 자파이팅 안녕하세요 여기는 얼킨쇼 헤매를 하고 루킹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러덩이 서는 건 처음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. 처음에 <목소리> 이 팩트였을 때 오늘 제 의상입니다, 여러분. SS 시즌이고요. 2021년도 여름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컬렉션, 여기 여기 뭐가 묻었다. 다음. <웃음>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. 또 만약에 이렇게 걷다가 조금 바람이 많이 불는 곳, 좀 선선하다가 바로 이렇게. 2021년도에 트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, 여러분. 어, 멋있다. 멋있다. 너무 어? 친구 멋있데 와. 왔어요. 네? 어디에서 어요 약간 러시아 쪽에서 온것 같은데 제 인천에서 왔어요 하하하하 아, 인천 어디? 개인 네? 거야. 아 그렇구나 여인에서 왔어 반갑습니다 아 근데 아. 아, 네, 탐난다 난 오히려 이 의상에서 탐나는 것 같아 의상 되게 편해요 그니까 아 나도 나도 너무 편해서 좋은데 너무 너무 편해 너무 편 너무 편하면 아이 멋쟁이야 아, 아, 아 아직 너무 편어 그니까 네, 잘 어울려 사이즈가. 어뭐 평소에 찬이 형이 음... 하 절대 한잘잘 하지 않는 힙합 아, 스타일. 아저저왜왜 이러세요 왜저 평소에 힙합 스타일 자주 이렇게 체인 체인 뭐 반지 이런 거 자주 끼고 다니는데. 나중 찬이 형답지 않게 오늘 좀 약간 주렁주렁하네요. 아, 아 그런가요? 아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예요 아. 감이네 아. 찬이 형 형은... 나. 시작한대요. 지켜보시죠. 앨리스, 저 1번 가자래요. 지금 쇼 오픈하자마자 또 많은 모델분들 사이에서 1번을 해야 되는데. 아, 부담감이 너무 커요. 아, 가수 뭐, 춤추고 노래하는 거 했으면 이거 처음이니까. 아, 좋았어. 내가 한번 잘 해볼게요, 여러분. 앨리스, 힘을 주요! 이렇게 월킨쇼에 서게 됐는데 어어 어, 어, 진짜 걱정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잘했던 무대라고 많이 얘기해주셔서 를 너무 감사드리고 어또 이게 정말 제가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우리 앨리스가 또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떨렸어요 2021 SS 설 패션위크 얼킨쇼에 이렇게 모델로 서게 됐는데 어, 저희 둘다 되게 좋은 경험, 진짜 특별한 경험한 것 같고 어, 평소에 저희가 쓰는 무대랑은 되게 다르게 느낀 점이 되게 많고 뭔가 신선한 진짜 경험인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, 또 와서 즐기고 싶습니다. 네, 얼킨쇼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셔서 그리고 어, 얼킨 그리고 빅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